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침해 중지를 요구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를 하셨던 고객은 그 당시에 의약외품과 건강식품 같은 걸 판매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도 구축하고 또 필요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마친 상태였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자본을 투자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홈쇼핑 업체에서 저희 고객이 제작한 제품 디자인 같은 자료 화면을 사전에 허락도 안 받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저희 고객의 고객 중에 한 분이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당신의 물건이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홈쇼핑 업체에서는요. 자기 사이트에 안내문을 공지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자기네 디자인을 도용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도메인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런 문구가 실려있었다는 것이죠. 황당하겠죠. 저희 고객도 그 당시에 상당히 어이없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거든요.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권리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저작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국가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라고 하지요 흔히 그리고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 하고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우선 저작인격권에는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 등이 있고요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여기서 소개해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특히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저작권법상의 비친구죄에 관한 규정인데요 먼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이때는 비침권죄를 봅니다. 따라서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한데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결과 산업적으로 피해가 한순간에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여전히 친고죄 규정에 따라서 저작권자 개인이 그 침해 사실을 일일이 알아내서 대응을 해야 한다면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비친고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라든가 관련 부처에서 영리를 위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경우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판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리란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나 이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 된다고 보고요. 상습이라는 것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전과라든가 침해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기는 하는데 전과가 없다고 해도 치매 행위의 성질이나 방법 또 치매 규모 동기 이런 것들을 고루 참작 해볼때 습벽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상습적인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작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차 다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과 상담을 한 후에 상대방 업체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기로했던 건데요. 그럼 실제 내용 증명을 보실까요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인사말을 썼고요 여기 2번 항목부터가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 고객이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러이러한 도메인 네임으로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의약외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디자인과 프로그램을 개발했었다는 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고객이 그 상대방 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저희 고객 이 만든 자료 화면을 사용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줬 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하는 고객 중에 한 분이 저희 고객에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혹시 너네 것이 가짜가 아니냐 이런 확인전화를 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좀 상세히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 업체는 아무래도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이러한 행위 자체가 영리적 목적과 또는 상습성이 한꺼번에 인정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사망에서는 저희 고객이 이 제품의 광고 문안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거 제작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였고 그래서 확실한 저작권자로 볼수 있다 그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사실 창작과 동시에 발생을 하고 특별히 어떤 요식행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또 투자해서 해야만 하느냐 그런 것도 없지만 이사항에서는 실제로 저희 고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작 을 했었다. 즉 창작을 했었다. 그래서 저작권자있다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중지해 달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적시를 했어요. 상대방이 1 3개 웹사이트에 사용한 여러 개의 화면이 모두 저희 고객 이 제작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 이런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자, 상황은 이러한 상대방 업체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이건 명백히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그래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다. 또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조문을 아예 명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일일이. 특히 이제 이 상대방 업체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 친고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짚어주었는데요. 이거 사실 그 침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친고죄는 고소인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고소 취소를 시키면 아예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 비친고죄가 되면. 설령 고소인하고 합의를 해서 고소 취소를 한다고 해도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친고죄이냐 아니면 비친고죄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점이 침해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짚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은 역시 이 경우에도 이런 일로 크게 소송까지 가거나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 합의를 원하고 있으니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을 준다면 적절히 끝내자 크게 싸우지 말자 그런 취지의 요구사항을 기재를 했습니다. 일단 법률에서 허용되는 중지 요구 여기서 보면 해당 화면을 즉시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런 게 바로 중지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어, 향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서면으로 해달라 그동안 저희 고객이 입게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기한을 정해서 알려주었는데 사실 이 중에 세 번째 항목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은 적절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은 사실 금전적인 배상에 큰 관심은 없었기 때문에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요구를 하지 않고 일단 합의를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하고 이 내용을 보낸 거였죠. 역시 이 경우에도 답변 시한을 정해뒀는데요. 문제 해결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사안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침해행위자에게 그 침해행위를 중지해 줄것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저작권자로서는 먼저 저작물인지를 검토한 다음에 상대방의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으로 상당히 오래전 개정이긴 합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비친구죄로 본다는 것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